안녕하세요 부동산 해설남입니다 여러분 은 왕십리역에 GTXC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건 아시죠 현재 왕십리역에 2호선 그리고 5호선 그리고 강남을 갈수 있는 분당선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더해서 GTXC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뉴스에 나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새 2억 올랐네 아, GTXC 기대로 왕십리 인더건 집값이 들썩한다고 라 합니다. 여기에 의왕역도 추가되었죠. 현재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GTXC 건설 입찰 제한 건설사 세곳 모두 정차역에 왕십리 역을 넣겠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 제한서에 건설사 세 곳이 모두 역사 신설을 하겠다고 했다면 정차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인더건과 의왕은 역간 거리가 짧지 않기 때문에 두곳 모두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될것 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인더원과 의왕은 아 이거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왕십리역은 세 군데가 모두 입찰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그냥 GTXC 역사가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GTXC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의왕시도 고가가 2억이 넘었는데 왕십리역 바로 앞에 신규 아파트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런데 말이죠. 불행하게도 현재 왕십리역 근처에는 신규 아파트가 없습니다. 즉, 걸어서 왕십리역을 갈수 있는 신규 아파트가 없다는 건데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왕십리역 위에 이제 성동구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왕십리역이 있습니다. 상왕십리역 쪽에 여기 이렇게 좀 아파트들이 이렇게 이제 왕십리 유타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행당역 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십리역에는왕십리역에 이렇게 바로 붙은 작은 단지에 이제 석다리 이제 아파트가 작은 단지가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긴 옛날부터 역 근처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GTX-C 노선에 추가된 왕십리역 바로 앞에 규모 있는 아파트가 분양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행당 7구역 재개발 지역입니다. 현재 철거가 진행 중에 있고 7월분에 예, 분양 예정입니다.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히죠. 분양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고요. 아파트 이름은 크루지옷 박세븐으로 지었습니다. 뭐 여기가 행당 7구역이고 공원 5천평을 끼고 있다고 라 해서 박세븐으로 지은 건 아니겠죠? 지하 4층, 지상 35층, 7개동으로 총 958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857만원이었고요. 일반 분양가가 궁금하시죠? 이게 3.3제곱미터당 2,500만원 예상을 합니다. 예, 조감도는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지역이 여기가 이제 공원 5천평, 뭐여 밑에도 더 있습니다. 이렇게 좀 넓게 공원이 있습니다. 보기 좋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인근 아파트 시세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 행당 7구역 인근에는 여기 행당 한신 아파트가 있고 서울숲 리버뷰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행당 한신 아파트는 이제 15년 이상 된 아파트이고 여기 리버뷰 자이가 여기가 2018년도에 입주를 한 신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도로를 끼고 예 아파트 촌으로 전부 변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당 초등학교가 이렇게 초품화로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서울숲 리버뷰 자이의 아파트 시세를 우리가 좀 보면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1034세대 2 0 1 5년대에 분양을 했고요 현재 호가는 59타입 25평 16억 성당 6,400만 원을 하고 있고 84타입 34평이 19억 9천만원 평당 5,700만 원 호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 시점에 우리가 예상 시세가 얼마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교 대상이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왕신역에서 5분 거리고요. 아파트촌이 전부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초품하고요. 공원이 5 0 0 0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입주시점 예상 시세는 34평에 21억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세차익은 21억에서 분양가 8억 5천을 빼면 자그마치 12억 5천의 시세차익이 남게 되는 겁니다. 아마 9억 이하로 분양을 받아서 시세차익이 1 0억 5천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여기 말고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3년 거주하셔야 하고 계약금은 20% 이기에 작은 계획을 잘 세워서 꼭 분양신청하셔서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설남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